신천지에 그지몇 년이나 됐어요? 3년? 네. 음. 근데 어떻게 상담할 마음이 생겨서 받게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응, 뭐, 뭐, 뭐할 수도 있나? 그래, 다행이네. 알고 싶어 하고, 그랬다면. 음. 자, 신천지를 책 만나는 것은, 1698년, 1 9년 어, 나는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였어요. 1988년, 1999년. 근래 올해 니까 어, 좀 기억이 98년인지 9년인지 잘 어. <웃음> 그런데 난 전주에서 목회를 했어요. 전주에서. 음. <웃음> 교회가, 규모가 꽤 예, 됐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때만 해도 신천지 그런 잘 모르고 신천지라 하기 전에 무료 성경 신학원사고 알려졌어요. 음. 어,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새신인자인데 이름도 내가 있죠. 신청숙이라고 하는데 교회 바로 옆에 4층 건물이 있는데 자기 건물이에요. 그 아래층들은 세를 내주고 맨 위에 층에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봄각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음. 봄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 봄에 성경 공부가 끝났는데 계속 더 해달라는 거야. 근데, 어, 대부분 목사님들이 많이 바쁘지만, 설교 준비만 해도 그 천주교 신부들하고는 달라서 일주일에몇 차례 설교를 해요. 주일 낮 설교, 주일 밤 예배, 수요일, 또 금요 차례, 매일 새벽. 네. 이렇게 하면, 어 숫자가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에 막 바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이야, 요즘 교인들이 새로 교회에 등록을 해도 어, 등록을 하면 목사님들이 그 등록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제, 이제 교육학 정리를 하고 그런 걸다 하는데 요즘에는 교인들이 등록한 걸, 제가 저기 신방한 걸 별로예요, 별로.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음, 그 신방을 원하는 그런 시대였고, 뭐 특히 전주 지역은 그래요. 근데 이제 교인이, 뭐, 예를 들어서 한1 0 0가정 정도만 돼도, 1 0 0가정 정도만 돼도 1년이면은 그가정은대차례 정도 가겠어요. 어, 어떤 가정은 결혼식이든지, 어떤 가정은 장례식이든지, 이미 돌아가신 거 있으면 추모예배 있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한 교인이 한 천명만 되면 어, 뭐, 뭐, 이게 왜천 가정이라고 하면 이게 1년이 3 6 5일 된다는 그러면 한 가정당 한 번의 경사만 생겨도 한개세 번씩 다는 거죠 <웃음> 네 근데 결혼식 <웃음> 같은 걸 하면은 꼭 전주에서만 하나요안 그래요 막 서울에서도 가고 놀면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바가요 무지하게 바빠요. 그러나 이제 보통 봄 신방, 가을 신방 오면서 교회 전체를 돌아요. 그때도 또 있어요. 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대부분 바빠요. 우리 교회도 교세가 그래서 꽤큰 편이었는데 교회 예배당만 해서 한 900성 정도가 됐는데 우리 교회가 근데 바로 옆에서 그분이 왔는데 그런데 어그 집은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고 애들도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애들도. 남편은 수원에가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 일해주러 가가지고 그 여동생 집 일을 해요. 이제 혼자 있으면서 그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 둘이 있는데 둘을 키워요. 근데 우리 교는좀 특별한 형태가 일단 교회 등록하면 나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어마은대를 이사를 간다든지 음. 이런 형태를 제외하고 나서 특별한 형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어, 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분이 어, 부흥회를 축에 부흥회를 하는데 어, 외부에서 이제 등록한 사람이 있어요. 조시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분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는 이제 음, 성경공부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인데 여동사가 아주 우리 교회 이전사가 아주 똑똑세거든. 아주 <웃음> 아주 똑순이에요. <웃음> 똑순이. 그러니까 늘 교인들을 살펴보고 그런데 어느 날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어그신적성도가어그 새로 등록한 그거 잘 어울린다고 늘 다니고 노래방도 다니고 우리 음.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일단은 보고를 음, 해서 잘 보라고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 후에 한두 달이나 지났나 얼마 후에 그 우리 교인이 음, 교회를 옮기고 싶대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을 데리고 오려고하는데 애들이 엄마 있는 교회로 안 오고 자기들이 있는 교회로 빨리 네. 잤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웃으면서 엄마 있는 대로 데리고 와야지 어떻게 거기로 가냐고 근데 여기로 오자고 그러면 친구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 이제 재하기도 그 그렇고 거기를 어, 다니면서 오면 안 된다고 막 애들이 고충을 피운다고 어, 그래서 내가 음, 가라고 그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 교회가 근데 그, 세신자들이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그, 담임 목사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이분이 저를 보면, 이리 지나가도, 가도, 거기도 못 들어요, 얼굴 장르가. 네. 어, 그런 분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교회를 그런다고 해서, 어, 그냥 내가 허용해 주어요 가라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뭐, 내가 왜잘 다니고 있느냐, 애들은 또 어떻게 잘정내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물어보고, 어, 한 번씩 이제, 바로, 한, 교회 주차장을 하고, 20m 남 떨어졌을 때, 음. 그, 그, 그, 런물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이제 물어보다가 한번또 물어보니까 교회를 옮겼대요. 그 안옥교회라는교회로 옮겼대요. 근데 이제 그 나는 이제 같은 교회 이름인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무튼 전주안안옥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깡통교회라고 그큰 건물 을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 조립식 형태로 지어있는데 그 교회인지 한 5천 명 정도 되는 음. 큰 교회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안교교회를 갔대요. 그 교회인지는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아니, 교회를 옮기려면, 아들 때문에 내가 보내줬지. 교회를 옮기려면 본교로 돌아와야지. 왜그 거기로 다른 데로 가냐고. 아무튼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몇번 질문을 던졌어요. 음. 아, 근데 그 질문에 딱 답변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이단들이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동방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동방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응? 음. 저기도 과천을 대한민국으로고잖아요 예를 <웃음> 들면, 예를 서 <됐다면서> 그런 것도 몰라. <웃음> <웃음> 네, 네, 네, 네. 청계산의 개짜가 신의 개짜라고 하면서 신의 산이라고 아, 모세가 육포를 받았던지 아, 웃기지도 않는 사람이죠 아, 그래서 이제 동방이 대한민국이라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 그럼 예수님 당시동방박사들도 대명국사람이 되었겠네 이야 참 대한민국이 유명하네 그때 예수님 당시부터 어? 동방이 대한민국은면동방박사들이 동방을 사람들 아니야. 응? 어? 음.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지 아무튼 그랬잖아 동방이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어? 그 말만 듣고 응. 오면 그쵸?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만하고 그런 데 주장하는 데좀 이상한 데인데 몇 군데가 있어요. 전도관도 그런 주장하고 신청한 데 주장하고 뭐 유재일도 그런 주장하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냥 빠네요. 그냥 우리는 몇 마디 딱 들으면 그냥 알아요. 그, 그,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그, 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책을 읽으면 어떤 책이든지 1페이지에서 많게는 3페이지 읽으면 거의 그 성향을 알아요 음, 정통에 속한 것이든지 아니든지 대부분 서문에 보면 어, 핵심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그 정도 읽으면 대부분 성향을 알아요 그 2단에 관련된 것 같으면 아, 여기는 여기는 어디 2단? 여기는 어디 2단? 거의 알아요 왜 그렇게 아는 줄 알아요? 그래도 일종의 그래 향기가 있는데 그 2단의 냄새가 나거든 음. 음. 그래서 내가 코가 좋아서 여기 냄새가 난다는 거다 그건 뭐냐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자기들이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옛날에 그 간첩, 간첩 내놓은 간첩 판별하는 법 있죠. 많이 홍, 그 가르치고 했잖아요. 어떻게? 새벽에 일찍이 산에서 내려온다든지, 이런 사람들. 의연 중에 자기도 몰래 이야기하다가 동, 이야기 나옵니다. <웃음> 아, 이거, 이거, 동무만 썼네요. 여기야. 북한산야 북한.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입었던그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간첩일 확률이 높으니까 신고하라. 옛날에 우리나라 그 교육을 다 그렇게 벌죠 그래서, 신천지도 잘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음. 다른 이사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독특한잘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그뭐 분열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전도라는 표현보다도 뭐라고 써요? 섭외라는 말 쓰고 그러지. 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용어 딱 들으면 그냥 알아. <웃음> 그래서 이제 동방이라 그래서, 야, 여기는 이제 일단 이상한데다 음, 어, 이제 몇 군데는 나오지만은, 아무튼, 음. 정상적인 때는 아니다. 전주 안디옥교회는 아니고 그 동명인의 동명의 안디옥교회든지 아니면 아니면 그 자체를 나한테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시든지 어떤 형태든지 그럴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냐면 수원에 있는 그 남편의 여동생. 그거는 열심히 믿음생활하는 분이야. 근데 본가가 전주라 명절이 되면 전주로 내려와서 일리가 족들이 다 우리 배를 와요. 우리 배로 그러니까 몇 차례 왔죠. 면들 추석이든지 설날이든지 면접들 들가서 우리 배를 왔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가 요즘 성경공부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밤늦게 돌아온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들어왔어. 음. 그럼 이제 아니 그 그분은 이제 우리 배를 떠났는데 성경공부 다닌다고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 둘이 있는데 애들 돌봐야 하는데. 나도 성경공부를 안내서안 느껴보고, 어, 그러니까, 어, 이제 애들 걱정 조카들이 걱정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음, 사실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애들이 있는 교회를 간다고 해서 보내줬다. 근데 그 이후에 교회를 옮겼다더라. 그래서 내가 다른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을 하니까 동방이 대한민국이 같다 그래서 내가 그런 동방 박사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냐고, 어, 없었다. 그때 당시에도 신천지가 요즘처럼 있는 때가 아니에요. 교사가 아직 약했거든. 신천지라 하기보다 주로 무료성경신학원으로 알려졌어요. 뭐, 저, 기 명칭이 잘 바뀌었어요. 아니, 뭐, 기독, 시, 시온 기독신학원 뭐, 이렇게 하기도 하다가, 무료성경신학원으로 하다가, 뭐, 뭐, 자, 자주 이렇게 쭉 바뀌어 오기도 했거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교사가 얼마 안 됐어요. 약했지. 그러니까, 요즘처럼 활발하지 않은 때야. 그 이제, 일단은, 그, 정상적인 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몇몇 이단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좀 이상하다. 했더니, 음, 전주로 내려오겠다는 거야. 그, 그 오빠가 내려가고 싶어 한다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러라고 그랬죠. 그니까 이제, 우리가 노회를 하고, 그 다음에 노회가 끝나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회의가 음. 있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도착했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교회에서 만나자. 집이 밤이 이렇게 열 음. 그러면서, 혹시 그 부인이 성경 공부하러 다닌다는데 어디 뭐 보든 테이프가 있든지 책자가 있든지 무슨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가져와봐라. 우리 교회 사무실을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늘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부러 교회를 갔더니 왔어요. 테이프를 가지고 왔는데 테이프를 보니까 비유한 지발나무새 이런 거에 아니죠? 비유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그걸 잘 몰랐어요. 어디인지를 몰랐어요. 음. 신천생이 이렇게 활발해지 뭐그 때문에 아주 미미한 때였으니까. 음. 근데 이제 전주 오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고 같은 노이야 몽고몽이라는 네. 분이 여기서 네.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예요. 거기에 에, 이제 전도왕을 했던 여자분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음. 언니야.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음. 언니라. 네.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고 남편은 최신청을 다녀요. 어. 그런데 사실 그 집에. 신방을 갔을 때, 내가 봤던 테이프야, 그 테이프가. 원두교에 다녔던 우리 집사님의,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언니가, 그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막 부딪히고 하다가, 교회를 티가 나왔대요. 근데, 나와서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다 배운 것 같아. 근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한 500명 정도 모였다 고해요 그때 당시 그,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단체가. 근데, 그 여동생이니까, 예, 언니가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의, 성형 공부, 좋다고 하도 가자고,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졸리기만 하면 잡을 수 있게 자라고 왔다고. 그 그러니까 언니가 막 뭐라고 하면서 테이프를 주면서, 이걸 좀 들어보라고. 음. 어, 하면서 좋다는 거야. 내가 신문 갔을 때, 그 테이프가 있어서, 어, 어 이거 내가 한 뭐, 번,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나좀 줘봐. 그래가지고 내가 가져왔던 테이프야. 근데 같은 테이프야. 근데 어딘지도 모르지만, 이, 이제, 같은 데가, 어 딱, 안 가지. 그래가지고, 이런 테이프들 뭐 자르면서 인냐고 이렇게 자 듣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옆 이제, 그래서 그, 그 집에를 가가지고 보니까 테이프를 많더고 네. 그래서 이제 도주로 이렇게 촤 넣고 이제 테이프를 보고 있는데 그분이 밖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웃음> 집으로 들어오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노래를 부르고 네. 들어오더니 내가 이렇게 앉았는데 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더라고 막 네. 아, 변하더니 남편이 이제 서있는데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왜 목살이 먹히고 왔냐고 막 꼬집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 나 만나려고 수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으로까지 나를 초대해가지고 왔는데 내 앞에서 자기 부인이 막 이렇게 허벅지랑 이렇게 꼬집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탁 털고 그러니까 집고있고덥 털고 하다가 이제 둘이 물건 뜯고 그냥 하면서 방바닥에서 뒤구는데 그내 얼굴도 잘 마주, 마주, 마주 보지 못했던 음, 음. 그 수줍음을 타던 그분이 저렇게 변해가지고 막퍼가 그냥 멍을 세면서 그렇게 남편하고 남편도 이제 꼬죽 아프니까 하다가 막 하니까 그냥 어든면 둘이 죽데 그렇지. 하한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음. 이렇게 전하고 있었어요 아무나 집어던지고 하다가 테이프를 던졌는데 내 입술에 맞이가 입술이 터졌어요 음. 피가 부는데도 카톡기가 막 돌아다니고 내가 막 훔쳐다 보다가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러라고 같이 그냥 우리 형제는 뭐 표정도 좋고 다 좋네. 아무튼 내가 그래서 근데 그 나를 보면서 그렇게 얼굴색이 변하고 그런 것들은 이미 나는 경험을 한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써 있는 있죠. 네, 참기름. 완성 중에. 완성일을 하나님이라고 숨기는데 음. 거기와. 그, 아예 그그좀화 끈하게 해요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화 끈해.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그좀그 뭐 그런다고. 그런데 내가 만났던 안상홍 종인의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대부분 다 대부분 다 낙태를 하고 그 다음에 이혼도 하고 그런 사람도 들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를 보는 그랬다. 그분들이 신천지보다 더해. 그 앞에 교회 십자가 보이면 그쪽에 화, 화분도 안나둬요그 지도관 사람들은 음. 지도계... 죠 아, 아. 우상승대다고? 아, 아. 근데 큰그 모습을 보면 서 내가 이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테이가날아올때는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그냥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서 내가 거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가르치냐? 그런 거 멈추더라고. 그러니까 멈추어. 음, 그래서 이제 거기 지도자들 을 내가 좀 만나보고 싶다 음. 어안 된다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온것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 보인다면 내가 갈 테니까 싸우지 말라고 이런 모습 보이려고 하고 이게 어제냐고 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전화가 가지고 음, 그쪽으로 전화를 했는데 아 그분들이 오겠다고 음. 집으로 오겠다는 거야. 응. 음. 우리 목사님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음. 갔어요. 좀 기다리니까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남자는 아마 그 20대 후반나 30대 초 정도 된것 같고, 여자는 조금 나이가 들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다 보 이제 동방이 개는 으 했다는 것도 기억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 몇 가지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울을 유혹했던 뱀이 사람이라고 음. 거짓 선재라고 그러더라고 네. 다 지저신 선재돼서 네. 네. 왜그러냐 그랬더니 파충류가 어떻게 말을 할수 있는다고 그러 거야. 고요말한 음. 가서 봤을 때 그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것도 이제 거짓 선재라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그럼 민숙에 보면 어, 모화반 발락이 네. 거짓 선재발람을 정해가지고 네. 이설 백선재로 오는데 그걸지어주게하라고막 그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처음에는 거절을 하지만, 뒤에는 이제 막, 그, 그 뭐, 그냥, 몽땅갖다주고막 뭐. 하니까, 회를 하니까, 어, 가다가 나이를 타고 가는데, 좁은 길에 돌담길을 가다가, 네. 나이가 보니까 앞에 천사가 서있어, 칼을 빼들고. 네. 민숙이 성령이 구약성대고 거기 나와있어요. 네. 칼을 빼들고 서으니까나이가안 가려고 버티고 그랬다. 러니까이 발람이 나이를막 혼내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떻게 했어요? 타고 있는데 막, 이 담벼락에 해가지고, 어, 이제 발, 발람이 다리가 상하고 그렇게 되니까, 막이 낙이로흔들려하는데나이가 말을 하잖아요. 음, 때리니까. 응, 응. 왜 때리냐고. 때리냐고. 응. 그러그얘기를하면서 <웃음> 그러면 바람이 타고 다녔던 타고 갔던 그나기도나기가 아, 어떻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네. 그러면 바람은 평생도록 사람 타고 다녔네. 음. <웃음> 같은 놈들이되 여기서. 그중뭐 별말 하고얼라올 것도 다른 것 조연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 그랬다고. 음. 그래서 이제. 어,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럴게 아니라 이게 한 측에서만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공개 토론을 하자. 음. 당신들이 어딘지도 이야기도 않고 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음? 공개 토론하자. 을 좋다고 하자 모르더라고.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올해 날 그, 그 만나기로 했어요. 그 어디냐 그랬더니 광주 고속이 저주 신예가 있었어요. 네. 그 옆에가 에바다 농학교회라고 있는데 그 차라고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올해를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개 토론에 대해서 이제 어디에서 할 것이며, 언제 할 것이며, 시간은 몇 시간 혹은 며칠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음. 음, 어떻게 할 것이며, 또그 다음에 공정하게 하려면은 사회는 누가 볼 것이며, 음. 그 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기자들이든지, 뭐 음. 방송이든 홍보하고, 촬영도 하고, 이런 거 하면 그러면 이제, 부치가 없는 의미가 없거든. 뭐, 대달에서 만나서 뚝딱 대치 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서로, 생각해 뒀다가, 어, 그래서 이제, 음, 공개 토론 하자고 하니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더라고. 음, 좋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를 하는 것을 이제, 중재를 하고, 그럴 때 이제 내가 그분들을 보고, 당신들은 기성교회를 알고 있지만, 나는 당신들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당신들의 자료를 좀 보자. 이 테이프를 내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되겠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그러 그래. 데 이제 테이프를 내가 다 챙기고 있는데, 이제, 그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송장놈인데그 분이 마정계 목사님 아들이야. 근데 여기, 그, 둘이 왔던 그 젊은 음. 친구의 큰아버지가 그 마정계 은사 목사님이라고 하니, 이제, 아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 이제 그 테이프를 가져와가지고, 저기, 동북에 가가지고, 막, 다른데 돌아오면서 고속 복사기를 빌려가지고, <웃음> <웃음> 그렇게 막, 복사라고 그래서, 이게 안 즐겨지더라고, 안 들어갔더라고, 응.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려. 금방, 응. 금방 있는데, 응. 테이프 하나가 얼마 아무튼,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 장론한테 전화를 했지.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음, 그, 전문회를 이야기를 했어요. 어, 이제, 보니까 이제, 교수로 장문님이 그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걔 이름, 지금도 신천지 어디에서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은 직분이 있다면 직급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가 기억, 음. 그데 사실은, 이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 뭐 만났는데, 어, 음, 자기, 그나저나, 목사님, 그 장르님이 아버지라고 아, 그러더라! 뭐, 누구냐? 그리고 그게 어디냐? 음. 물으니까 아, 그건 무료성경신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 무료성경신호가 어디 있었냐면, 전주 포아의 과정은 바로 옆에 있을 거야. 포활의 과 이제, 음, 그래서 이제, 음, 그것이제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장모얘기를 자기 장보고도 하도 가자고 지고 갔는데, 시각 때문 말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졸다가 한번 왔다고. 무슨 어디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예배단도둘러보고 다음에 공개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 그렇게 했다 어,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양반 차를 타고 거기를 쭉다 돌았죠. 결국은 이제 오래돼서 내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거기를 찾아가지고. 안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여시엘 만나기로 해 놓고 음, 음. 아무도 없어. 아, 한참 그대로 그래서 들어가고 가 돌아보니까 벽에가 기성벽에 같은 구역편성표 같은 것이 그렇게 쭉 있는데 세상에 거기에 그 우리 이제 신정숙이라는 그분하고 노래방 다니던 그분이 <웃음> 이이 이름이 구역강사처럼 이름이 있더라고 그기가. 나중에 알고 있는 게추수꾼이었어 음. 그때만 해도 추수꾼이라는 이런 말들 음, 별로 그렇죠. 안 돌아는 그 시절이야 그때만 해도 <웃음> <웃음> 네. 근데, 와, 세상에 보니까, 세상 그런 거야. 이제, 한참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뭐, 왜 여기 오시냐고. 그래서, 사실은, 공개 토론을 하기로 해가지고, 열심히 만나기로했는데 왜,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없느냐고. 그래 했더니, 막 열정이 이 전화를 하더라고.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왔어요. 옆으로 가자. 그래서 2층으로 어, 어. 갔는데, 2층에, 여기 가면 어. 보니까한1 10, 0명 정도 쫙 음. 앉아있는데, 음. 기성병 음. 같은 경우는 요즘 부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단임 목사격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토론을 하기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기로 했않느냐 음. 나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내가 이제 보금선교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선교단체고 교파를 초월해서 큰교회들은 많이 모여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보금선교에서 일체 모든 경비는 거기들한는다 되겠다고 해줬거든 또 우리 교회에서 아. 보담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 해놓고 음, 그, 갔더니, 그 양반이 딱 하는 얘기야. 우리는 공개 토론 안 합니다. 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내가 공개 토론을 하자. 그러니까, 안 한다고 거부하면은, 어, 그, 그 부분이, 어, 이제 좀 충격을 받을까 봐서, 이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같아. 음. 근데 나는, 내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내 앞에서. 음. 어? 그렇게 부부가 음. 물고 뜯고 싸웠던 그 모습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천국에, 하여간, 그,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내가 신천지 책을 썼어요. 이 전국에서 신천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내한테 사왔어요. 책을. 내가 천문씩 발행했는데, 별로 이제 안 남아있어요. 이 책을, 어, 이세개겔 플러스라는 데서에서이거를이 책을 쓰는데, 여기 사장이 어떻게 내 책들을 바쁜 모양이야. 보고 나서 나보고는, 음, 책을 출판을 하자고, 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2을 중심으로. 이건, 이건 뭐냐 그러면, 아, 신천지의 개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미혹의 7단계를 다뤘어요. 음. 미혹의 7단계 뭔지 알아요? 7단계? 음, 그, 신천지는 센터 혹은, 음 신학원 외에 보금방이 있잖아요. 뭐. 보금방. 네. 보금방이 어떻게 생긴는줄 알아요? 네. <웃음> 네.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네. 보금방이 왜, 어떤 의미로,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이 말이지. 네. 모르죠 네. 처음에는 자기들이 섭외를 해서 어디관 갔냐고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센터로 데리고 왔어요 어, 거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기 온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좀 있는 거야. 그 중간에 탁 질문을 던진다든지, 음.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 아닌데요? 해버리면, 그게 분위기가, 예, 예, 어그러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금 부산에서 이 상담 사육을 하고 있는 권남계 목사에 의하면, 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보금방이다. 보금방이라고 하고, 선도, 선교방, 웅찬도방이라고도 하죠. 명칭 여러 가지인데, 그 권남계,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어, 목사로 신천지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은 신천지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신천지에서 교책을 배우고 와0백명 정도 받는다. 아,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리에서 어, 음. 신천지 상담을 하고 있는 신현욱. 네. 그다음에 대전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강성호. 음. 어, 부산에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권남계. 음. 네. 이 사람들이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네. 신현욱이는 신천지에서 뭐 했어요? 교육자, 교육장에서 네. 교육장 교육장 네. 교육장. 네. 교육의 총책임자였어요. 네. 그 내가 잘 아셔. 우리 여기에, 여기에 보면, <웃음> 음, 내가 여기 이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 연맹, 연구소장으로 날 소개를 했는데, 네. 여기 사이비 종교잖아요, 사이비 종교. 네. 그래서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는 구원파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피해, 신천지에서 나온 피해, 네. 고인에서 정명석이, 이 공세에 나온 네. 피해, 네. 음, 뭐, 각종 많아죠 아, 뭐, 뭐 그, 다원드 쪽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신현우계는 또, 그, 우리, 이, 중추명 사나이 저기에 섞여있기도 하고, 내가 연구서에 우리 잘 알죠? 옛날에는, 음, 거기 이제 전부사에 고치고 있는 목사님도 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권남계가 이 얘기로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분위기도 흐트러지고, 잘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막고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동박, 동박, 전동원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특별히, 특별하게, 음. 특별하게 기간도 안정해져 있어요. 근데 한테, 고난기가 신천지 내에서, 그 성교보부과르쳐 동양성교까지 다 있어요. 응. 내에서 가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두방, 혹은 보금방 성교공부 가르쳐서, 이거는 장소도 안정해져 있잖아요. 응? 네. 장소도 안정해져 있고, 뭐뭐 음. 뭐 카페가 되기도 하고 뭐지하 역사가 되기도 하고 성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집일 수도 있고 뭐 여기저기 그 기간도 안정이 어 있고 그런데 다른데는 대부분 보금방에서는 뭘 가지고 해요? 뭘 가지고 가르쳐요? 교제를뭘 가지고 가르치나 그러면 음. 음. 초등부 초등과 그2 5권있 이제 대부분 신천지의 다른 집파들이 음. 그걸 가지고 가르쳐요. 음. 강사가 또 달라. 그런데 음. 배드로 집파. 네. 어, 이 쪽은 보금방 교재가 내가 보니까 네권으로 돼있어서 전부 합치면 한 55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응? 그래서 네. 내가 첫 번째 책은, 그, 이만희 총회장의 한상계시, 실상계시 이런 거 이야기하지. 한상계시, 네. 실상계시. 네. 그, 여기, 그래서 게시론을 다루면서, 어, 이 보금방의 핵심적인 내용인 미역의 일곱 단계를 여기 세뇌관 과정을 여기서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또 상당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웃음> <웃음> 요즘에는 책이 잘안 읽어요. 출판사가 뭐. 어떤 책들을 5 0 0권을 찍어내도, 그것도 다잘안 팔린대요. 이 책은 1세 첫판에서 2200분을 찍었는데, 일주일만에 다나갔어요이 음. 외에도 몇 가지 책을 다 썼는데, 음 이런 책을 쓰면서, 이, 교정을 보고, 내 공부도 좀할 겸, 지금 이제 장문데, 좀, 그, 읽어보고, 그거 좀 나한테 보내주라. 그러니까 이걸 읽다가 다른데 신청지 빠진 사람 한번 읽어보라고 줬더니 자기 너벌 털더라고 그 음. 말이야 <웃음> 읽어보고는 음. 그래서 아무튼 이 책들을 썼어요 내가 책을 쓸때참 힘든 것이 있었어요 왜 힘든 줄 알아요? 음. 왜 힘들었냐 그러면 너무너무 어타려 너무너무 오 음. 어떻게 엎드리냐? 어떤 한 주장을 하면 주장이 성경적으로 옳다 이런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말을 할거어디에서 이런 말을 할고다 이렇게 끌어들여와요 신경을 하면서 근데 문제는 끌고들은 것들이 이것도 엎드리로 해석해서 끌고 끌고 이것도 엎드리로 해석해서 끌고 끌고 이것도 엎드리야 근데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려면 그가 근거로 되고 있는 것까지 다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음. 그렇게 하려면 한도 끝도 음. 없을 정도로 아 내가 뭘 느꼈느냐 음. 그러면 음. 의사가 암 수술을 하려고 어떤 부위가 암이 있다 그래가지고 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예. 개복을 했는데 열어놓고 보니까 이미 전신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을 할수 없을 정도로 완전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덮은 것처럼 내가 그 생각이 강하게 되더고 음. 내가 이제 같이 보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해주면 근데 네. 3년 동안 지나면서 그 전에 교회를 좀 다녔죠? 모태신앙을 네.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모태신앙을 네. 보고 못해 신앙이라고 <웃음> <웃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믿음 생활을 못해 그런 지금.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못해 신앙을 못해 신앙이라고 음. 농삼사화 많이 하기도 하지.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녀서 어느정도 들은풍을 들은 상당이있을까 이제 네.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서 봐봐요. 내가 여러 군데 음. 하여튼 음, 여러 군데 많이 음. 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더 많이 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네. 음, 음, 네. 음, 이런 이제 수상 기관은 안고 어요 말씀지지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총장이영생한믿고있 지금 한 얘기는 신천지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안 되니까 너무 말이 음... 안 되니까. 아까 말한 이만희 총회장의, 했다. 총회장님이 주리가 아니고, 네. 어쩌면 우리 형제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신천지 교리는. 음. 음. 그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선전에 보면 말만 하는 사람. 그런 걸로 치면, 그 기방으로 치면. 아니, 음. 근데 이제, 어, 여기 있는 내용을 보라고, 그리고 본래는, 네. 지금 신천지 신천지 교리를 냈어요. 그때어요 단순히 그만 있는 게 아니야. 음... 그럼, 그 조금 뒤에 보면 이런 거달라봐 네. 나오는데 네. 역사가 시작됐다 이거 개국을 상했어요 개국 무슨 말인지 아요 그 신천지 아그어어 아, 책도 뭐, 다내다 가지고 있으니까. 음... 신천지 발전사 이런 것도다나있고 사진까지 다 나갈, 테니까. 네.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신천지인들은 안 죽는답니다. 음... 신천지인들이.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쳤지. 근데 문제는 죽은거야. 음. 가난한 걸 죽기도 하고. 그렇지. 음. 죽었어.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이만희 총장이 장년 시전도 안다 음.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게 계국을 선했다는 것은 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야. 이게 이 뒤에 이런 부분 쭉 나오지만 이 옛날에 중국의 황제가 새로 등극을 하면 영화가 바뀌어 뭐 예를 들어서 영납제 몇 년, 네. 영어가 바뀌어. 영어, 영어, 영어. 네. 네. 이거는 일종의 음. 그 왕국에서는 그 시작인데 이건 성경과 같은 건 뭐냐 하면 천년왕국의 시작이야 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들어왔으면 안 죽어야 돼. 개국의 선언이 그와 같은 거예 개국의 선언이니까. 개국인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야.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죽어야 돼. 그런데 죽잖아. 그런데 죽는데 어, 문제는 이제 처음에는 신천지들까지안 죽는다고 했다가 죽으니까 나중에는 후퇴가 돼서 이제 음. 이만성에 어, 대해 안 죽는다. 이제 잠깐만. 자 이거 이제 좀. 네. 네, 매 저기 뭐야? 이이시가 그저 그러는데그시하지않다 이만 이으로이로그렇져시시시시시시내내시시간시 아이생을왜했는데 아니 뭐 아니 아는아까 사람한테 자 <crap> 근데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믿을까 안줍니다 50억 내기 할 정도로 네이거는나다네 근데 정작 이만신은 뭐라고 했느냐 세뱃돈 5천원과 함께 이만희씨가 직접 찾아었다는 명생관. 우리는 신입글식의 도주 이만희씨와의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는 이만희씨의 장택에서 진행된 우리는 무엇보다 이만희씨가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칭했는지 궁금했다. 그 사람은 막사다니요 응. 재림예수라는 거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재림예수라는 게뭘 받는 거니 안 돼. 뭘 받는 거니 안 돼. 이 바탕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런나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자임만 예? 소개 믿고 있다는 그 영생은 어떻게 된 것일까 재판부에, 이만희 총회장님이 재판부에 낸 서류 한 네. 자기는 신천지 교인들한테 단한 번도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재판부에 낸 서류거든. 네. 그게? 네. 이만희 총회장님이? 네.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재판부 낸 서류다. 그런데 네. 음. 그러면, 음. 그래서 제가, 음. 제가, 음. 제가 그래가 음.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다? 아니, 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다고. 음, 어, 확실하다고. 이만희 총회장님은 성도들에게 응.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신천지인들은 물어보니까, 응. 신천지 교리는 자기들이 응. 나는 안 죽어, 나만 청년들도 안 죽어. 응. 그러니까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다는 거지. 응. 확인하다는 거야. 응. 네. 네. 그니까 이제, 그, 아까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응. 감사 들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50억 내기 하자는 것도, 영생한다고 한 번, 좀금 전에 이재는 음, 그, 살아있을 때완상은이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은 네. 나중에 점점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음. 이렇게 이제 자꾸 핑계를 대고 네.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부산에 있는 황희종 목사가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이걸 25만 장을 전국에 뿌렸는데, 황희종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고러면 부산에 있는 새학장 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병관이 내 책대로 수백 곳을 살았어요. 그야말로 전국에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 말로는, 어, 자기 말로는, 자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를 바꾼 것이 한몇 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음. 자기 때문에. 음. 뭐, 이렇게 내놔도, 보셔도 못해. 신천지에서. 이 봐요. 신천지는 영문으로 된 주식 권력증 겸본으로 신천지 신학교 설립 허가증이라고 사기친 집단입니다. 영해 폭발 페이 이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이게? 응? 네? 유엔국가 7명 데리고 청계산에 1960년 4월 4일 올라갔다고 주장하다가 세기라는 것이 드러나자 2월 17일에 올라갔다고 말 바꾼 집단입니다. 이게 자꾸 바뀌어. 음. 네? 음. 그리고 뭐 2001년도부터 305원, 2006년도 까지 300억 수금하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인당 100만 원 이상 수금하고도 그 돈으로 2005년도부터 15억 원의 본부 건물 제일 쇼핑 4층 구입해서 교주 양아들 이름으로 등기하고 교주금 5억 원에 월세 700만 원씩 지불하니까 우리가 과천에 제일 쇼핑센터가 있는데 네. 그 위에 신천지 건물 건물이 있어요 네. 우리는 매월 한 번씩 우리 모임이 그, 그 건물에 있어가지고 우리도 여기 이단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모임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맨날 모였다고 네. <웃음> 여기 보면 아니, 14만 4천이 들어갈 성전으로 2,200경의 건물 조황도를제시했는데한 평당 6,000경이 들어가요한 평에 6,000경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음. 음. 음. 음. 네, 저기 내가 몇년 전에 여수 해오름교에 와서 여기 신천지 집회를 했어요 데 그때 목사님들만 주아왔어요내 거기는 한백5 0명 정도 목사님들 온것 같아. 내가 수요일 날 와가지고 수요일 날 밤에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뒷날은 목사님들 하고 했는데 그때 수요일 날 비가 엄청나고 오는데 내가 서울 있다가 있을 때 내려왔거든. 음. 밖에서 신천지 나와서 막 대머리 열심히 했더라고. <웃음> <웃음> <웃음> 근데 그때 당시에 뒷날 집회 중간에 이제 점심 먹으러 갔다가 어 나오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92년 10월 28일날 예수님 제림한다고. 밤에 성격을 해. 그랬잖아요. 예. 이남이 못하다. 네. 그때 난리가 났으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음. 이 제림한다고 해서 방송국에 나와서 취재를 하고 그냥 어떻게 예? 바라 예, 예, 예. 그때 당시에 음. 만약에 이제 재산까지 다 갖다 갖춰 버렸는데 중간에 안 하고 끝장에 안오면 어떻게 될 거야? 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어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살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서 나는 그때 전주 동부교회라는 교회에서 내가 부목으로 있었던 때인데, 음그 교회가 전주를 대표할 만한 큰 교회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빠진 사람이 몇 사람 있어가지고 우리 와가지고 어. 사전에 뭐 했느냐 그러면 만약 정말오거 어떻게 할 거야. 음. 그러면 어그 가정을 막 설득을 했죠. 어, 극단적인 선택하지 말고. 어, 그, 남편한테 부인이 거기 빠졌으면 남편한테 부인을 잘 안아주고, 또 그, 위로해줘야 할 테니까. 응? 남편 몰래 해가지고 막 돈도 갖다 바치고다 하고 막 했으면 가정이 파탄하고 난리 날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그때 매장에 내치지 말라고 그때는 이제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수술할 길이 없는 페이 상태에 빠질 텐데, 그럴 때는 괜찮아. 괜찮아.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여행을 다녀오든지. 더잘해줘가지고가취소하 음. 우리가 그런 거다있거든요 음. 그리고 그날 우리가 이제 밤에 가서 그 지켜보고 우리가 그 이루동에 거기에 집회하는데 우리가 가서 모이기도 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서해오럽교 와서 집회하고 나왔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자기라는 분은 그때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거요왜 부자가 됐냐 그랬더니 음. 거의 빠진 사람이 재산 필요 없다고 다죽어버렸등기까지해줬대요등기까지다 아, 네, 네. 해주고 그한 분은 저다리성기 빠진 사람이 아니야 근데, 담임성교에 빠진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야, 필요 없으니까. 제상 끝장인데, 뭐. 음. 그래가지고, 듣기까지 해줘가지고, 부자가 <웃음> 됐다고 러더라고 전주에 있는데, 우리, 내가 전주 동부교회에 있을 때의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여전사가 됐어요. 음. 지금도 여자 목사가 됐다더라고. 음. 그분도 담임성교에 빠졌어요. 담임성교에 빠졌는데, 이분은 지혜가 좀 있었던 양반이야. 음. 지혜가 좀 있어서, 그 여자 목사가, 그때 당시 영시 예배라고 하면서, 밤새 막 기도하고 그런 거 했거든, 담임성교가. 근데, 자꾸 농해달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 이 집사님 생각할 때, 아니, 세상 종말 한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좋은 농해달라니. 음. 이거 말이 되나? 이거 사기다, 사기 이게 나온 거야, 이 양반은. 맞아 맞아. 이 양반 맞아, 맞아, 사기. 양반 나오면, 맞아, 맞아. 생각이 조금, 이2이0평에6 그래, 그래. 그래. 그래. 7년씩 이런 거, 안사홍는지기는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들 도 종말 온다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 다, 다 같이 오를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999년, 그래서 2000년 오면서 Y2K 이야기하면서 세상 종말 온다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쪽도 습관적인 시합을 종말 온 자들이야. 음. 신천지라고 다른 줄 알아요? 신천지 전신들도 다이짓들다 다 했다고. 그러지. 응? 네. 근데 거기는 어, 종말 온다고 하고 그러면서 어,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80m, 거의 100억 가까이를 짓는다고, 조간다고 그 공사 계약을 해놨어. 내한테 계약서까지 다 했어. 이게 뭐야 사기친 거지. 사기친. 종말 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건물을 사기친 건 음. 사기 사기 똑같아. 이게 지금 이 아까 조금 전에 여기 그 누구야 음. 음, 안성 인이 같은 데는 종말한다고 하면서도 백억 들여서 건물 짓기는 사기잖아. 거짓말잖아. 음. 네? 네. 또 제가 담임 성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서 농사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음. 불교도 불교의 이단들도 많아. 내가 옛날에 음. 내 친구가요. 내그 친구가 생각하면 가장 큰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있는데. 얘는 유복자로 터어났죠 유복자라기보다 보통 유복자좀 달라졌죠. 음. 뭐냐러면 아버지가 일본에 돈 벌어간다고 가가지고, 거의 일본 여자고 살아버렸어. 아이가? 그순간 이제 일신이 되 있었어. 뱃속에 있었는데, 음. 그러나 태어난 거야. 누나가 몇명 있거든. 음. 그니까 러 이제 그 아들은 내 친구 얘, 얘 하나예요. 음. 그 그러니까 엄마는 얘만 생각하고 살아. 근데 어, 오늘 거기가 남매허락이고막 그거 갖고 아, 그때 80년대가 요수우렵이라 쪽에 남녀 허락이고 이거 굉장히 외면했어요. 그데 <목소리> <목소리> 지금 몰랐겠죠9 0년대대서몰랐겠어요 음. 여기도, 여기도, 우리 과연 여기에도 남녀 환경이 훌쩍 많이 있어요. 음. 사람들이 그거 하면 은 남녀 환게을 하면서 빨리 했다. 막 한숨을 그냥 잘하는데 내가 가다보면 꼭, 예름날에 비올 때 개구리들 막와라고 하는 것 같아. 그거 면 이제 정신통일도 되고, 건강에도 좋다. 한다 해가지고 온다는 어, 어, 이제 방학 때 내려왔고 그러면 뭐그 사람들이 하더라고. 내 친구 집에다가 엄마, 엄마가 뭐 하고 있어요. 왜, 저런 거냐. 그, 이제, 지든, 지 엄마지 생각하는 만큼, 얘도 엄마를 안타까워요. 응. 음. 얘도. 그니까, 엄마가 어떤 거든지 거부를 못 해요. 응. 근데, 오늘 내가 방학 때 내려와 보니까, 동네에, 남매 황교가 자취가 합쳐버렸어요. 왜그래 음. 동네 사람이 한 분이, 남매 황교 때려받아 숨이는 거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니, 건강하려고, 응. 음. 는데 네, 그냥 죽어버려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뜩하라고 보입니 근데 그 음. 친구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가난하게 걸렸어요. 음. 이 친구가 이제 병원에서도 안 되고, 다, 해가지고, 이제, 안 되고, 갔는데, 누구 음, 병원에서 다 다녀봤대요. 무당도 캐고, 배도 달고, 다 했는데, 어느 어떤 스님이 동료가지고그 엄마한테 무슨 얘기 했냐, 그러면 엄마가 일찍 죽으면 아들이 뭘 산다고. 음. 어떤지 아세요? 아들 살릴 욕심에 약 먹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내 기억이 난 것은, 그, 그, 남미 흐경기책잘 본다는 그림에 가서 보니까, 책이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뭐, 니찔린 대성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이제, 일본 사람이야.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제 힘이 다 떨어졌어. 힘이 다해가지고 음.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등장한 거야. 아, 맞습니다. 예, 그래고 그, 거기를 신을 성기 그, 그, 그 부차로 섬기는 거라고 보니까, 불교도 소많은 것들이 있어 자기들끼리도, 음. 이런 다툼들이 다 있어요. 응? 음. 네. 예 여기 허윤종 목사 아까 세각장 교회 이야기 했는데 그 11번만 네. 11번. 이 양반은요 오늘 아마 내기억으로토요일에라것 같아요 음. 교회에 있는데 음. 음, 신지진이가가고 신나를 끌고 그걸 다찍어버렸어 음. 음. 인터넷 찾아보면 세각장 교그 불편적인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잡았어요 c c t v 다 음. 경찰에서 신청진이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신천지 엉터리다. 그쪽에 이제 실상 같은 거 이야기하는데 맨날 실상이 바뀌어. 실상이면 안 바뀌어야지. 음. 예언과 실상, 그럼 예언이 성취된 것이 이쪽이 실상이거든. 그럼 이게 안 바뀌어야지. 자꾸 바뀌어. 자꾸 바뀐다는 건 뭐야? 이게, 이게, 사기, 사기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자꾸만 하니까 자기 때문에 교리가 여기까지는 바뀌었다 그러잖아. 응? 자기도 뭐그 신천지 강사들하고 자기이기 뭐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요즘에 옛날에는 신천지 책에다가 보회사 미만이죠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나보고 하는 얘기가 신천지인들하고 강사들하고 토론 하는데 요즘에는 음. 보회사 점 이만이죠 이렇게 나온다고 왜책을 찍었냐? <웃음> 왜?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하고 토론하다가 이런 부분다 이렇게 한 거라고 근데 이, 이게 나중에 는 어떻게 빠져멀쩡하사하이면 근데 정치경제는 라고가서 빠져나갔어요 그 교회가 완전히 다의자분이거 완전히 아, 다 왔어. 타고 새까그게 안에 뭐, 사람이 지금. 있는데 있는데 가서 하그고 여기 도반제에결 하다가 두구를 짓는 거맞진이 형? 진이네 거기 부진이 어떻게 하라고바보기도 거기서 내그진이 내게 내용 이 있게 내형부한테한테전화 왔어 내형가 하는 말이 거기 있어 아브한 어떻게 되겠지? 아, 나 인터넷에서 1이 하면 갔습다전부 전부가 들어 근데 내가 부진이 야 언니, 우리 애인는 우리 애말진이가 여기서 붙이 아니야. 타인사� 차에서 이동하다가 음. 그모가그신다가자기하넘어는 완전 이거 한 다섯 명 차에서 완전 이뒤 차에서, 좋아. 차에서, 좋아. 완전히 이게 예. 차에서 뭐 너무 잡고 예예예. 아니. 하 이렇게 가 상관없다. 나면기서가버리면고대병원이내 병원에 갈거무 나도 그래. 뭐가거 그래. 거 내가 그에서 생각, 그이도한니우리가네고 결과는 상당 과정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는 맞아? 네. 그래? 네. 그 사건에 대해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해놓고. 자, 네. 황정 목사, 교회 불지른 사건도, 응? 네. 어? 네. 둘다 잘못된 거잖아. 네. 그치? 네. 네. 우리는 이제 사건들을 확인해 가자는 거야.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 잘못했는지 따라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네. 가서 죽으라고 신나를 부리고 이런 부분은 네.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야. 네. 우리도 그 사건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네. 그리고 우리 실천지 신앙 못하게 하니까 위에서 떨어져 갖고 식물 인간 된 사람도 있고 음. 다리 부러지는 친구들도 있고 음. 저 저기 뭐야 그 창원 그 창원 저쪽에서도 음. 젊은 친구가 뛰 내려 갖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음. 이제 문제는 거기에 원인을 음. 너, 너희들이 잘못했다, 우리들이 잘못했다 따져봐야 의미도 없어. 음. 근데 문제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것은 사실이라는 사실. 거지. 이제 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것보다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어. 네. 내가 봤을 때을고인 방송을 보고 왔어 아도아 거기 보고 는데 아, 폰에안어 아니, 너기제아봐안다이라제봐 가면 신가가거는 그부분내들휴대을가지고 가면 휴대폰이 유지어서서 지금 마트 신청이다어서시매 그 응. 계속 지를해그 그게 안나 약속에 시리고그 다음에 다 동반해 가가보나무야이이약속는나나은 오래된 사람들이 골수문사가 안 나올 것 같고, 얼마 안된 사람은 기성교회 같은 건 체신자 비슷해서 빨리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감기검사를 음. 하잖아요. 언제 질이 아파요? 막 아, 걸릴 때. 올 때도 스스로 죽고, 질이 아파. 그 다음에 딱 걸려가지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고통도 차라리 더 큽니다. 뭐, 오래되면, 음. 이것도 신천지도 보통 보면, 가장 힘든 사람들은 뭐냐면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되면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저기 마상에 그 닉네임이 조감도랑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 학원을 운영해 이 양반이 영어전공으로 했어요 근데 부인이 신천대에 빠졌어요 음. 근이 양반이 좀 똑똑해 그럼 맨날 신천대 센터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이거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야 어,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엉터리 안 하고 돌아가자. 맨날 가서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부인은 저 최근에 나왔다고 그런던것 같아. 근데, 부인은 안 나왔는데, 그 얘기를 맨날 가서 떠들어대니까, 뭐, 신체에서는 이제 밀어내고 막, 이 했는데, 떠들어대고, 콩나물을 물을 좀물받봤지만 콩나물을 잘하듯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게 강사가 듣고 나서 강사가 돌아서고 그래. 음. 강사 이름 지명한이야 지명한, 지명한, 음. 지명한. 아니 음. 응. 나와서 기자회견도 해도 인터뷰 자주 나와. 지명한, 응. 응. 지명한. 한. 한. 한, 지명한. 그러니까 이게 부인한 나왔는데 오래된 강사가 자기가 네. 가르치는데 두꺼우니까 그거든 음. 자기금도 생기고 음. 그리고 오래 있다가 보면 자신의 모순점들이 이제 음. 많이 눈에 띄기 시작해. 근데 그건 어디 가서도 해결을 못해. 음. 그 안에서 물어봐도 몰라. 이제 그런 것도 바로 나올 거야. 음. 근데, 네, 이, 이 게전국 25만 장이나 깔렸으니까 깔려 많이 깔려가, 신천지 흔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 이게 육지 형생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이만 총장이 보면 젊었을 때는 잘생긴 것 같아. 그죠? 렇 잘생겼죠? 어, 저맨 위쪽이, 그, 이때 2 0대입 20대. 예 네, 가운데가요? 가운데가 30대. <웃음> 이때가 60년대인데, 1950년대가 아, 이제 20대고, 1960년대가 30대인데 중간이에요. 잘생긴 것 같아. 음. 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이제 1980년대고 이제 오, 그 50대. 요점 점점, 나이 들고. 어, 나이 들 늘어가는 거죠. 여기 봐봐요, 이제. 신천지 설립 당시 왼쪽 자칫부터 1985년. 신천지 발전사에 나와 있는 음, 음. 거예요. 신천지 내부에서 나온 거야. 이거는 1997년 67세. 네. 이거는 1999년 69세. 점점점 늘것가죠 점점점 늘것 가. 이제 지세에 씨, 혹 예, 여기 지파장이 베드베지파 지파량이고 그랬죠? 여기 음. 예, 뒤에는 김남이고 음. 지금 이제 배그레라 그러죠? 지금 막 재판도 하고 그래요 음. 예. 이때가 8 2세요 1900... 음. 아니 2012년 음. 아, 이때가 이제 어, 언제예요? 가평에 있는 어디에서 이제 예, 여기 김남이하고 같이 있던데요? 아, 동영상을 보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치 아, 아, 이때는 2013년 8 3세요 83세. 네, 예, 예. 83세. 이건 언제요? 최근. 최근. 어, 최근이죠. 어, 오죠. 이거 그 코로나 때문에 음, 나온 것같은 음. 네, 내가 옆에는 옆에 여자분은 비서인 것 같아. 있어, 비서. 네, 네, 그, 그, 예, 그. 예. 내가 저 모델 캐치를 해놨는데. 아유, 지금은. 네. 어, 90세가 지 이게 90. 병들어도 휠체를 타고 있어요. 네. 이연생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만 씨가 세상을 떠나면 그리고 세상이 정말 아무나 어떻게 할 거야? 어? <목소리> 뭐 음... 아니, 음. 이만 씨가 세상 떠나면 영생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음. 어떻게 할 거냐고?